도마간다쉽지 않아요 사망에서, 원래는 사망이라는 것은 죽음으로써 영혼이 멸망 가운데 지옥에 가야 되는 존재인데 이제는 이 존재가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 죽음이 아니라 지옥이 아니라 어디로 옮겨졌다?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졌다는 것입합니다 네. 언제 그 일이 일어났다고요? 예수부서를 믿을 때 자, 그 밑에 로마스 3장 2 2절방송번 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의 의인의 차별이 없느니라. 차별이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없다. 자, 그 다음 것도 계속 읽어볼게요. 시작. 그래서 그 예수가 에 있는 성향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의뢰를 가벌없이 의롭게 하시면 됩니다. 네. 하나님의 의뢰를 우리가 가벌없이 의롭게 거예요 네. 네. 내가 무엇을 했을 거 아니에요? 우리는 믿는 것도 내가 하는 것처럼 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거예요. 네. 이해되십니까? 예. 네. 네. 또한곡 한번 읽어볼까요? 네. 시작. 예수 한님이 그 뼈서 말미암는 화목제물을 석냈으니 나한 그들이 상실 중에 전해진지를 가까워지 예.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모아하는 좋게 하는 화목제물이 됐다. 아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가로막고 있었다 그랬잖아요. 이 죄를 없애주는 화목제물이 누구다? 예수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이 모 됐다. 가까워졌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는 무엇다? 영생을 얻었다. 이해되시죠? 예. 네. 아, 그럼 그 밑에 것도 읽어봅시다. 로마스 3장 26절. 곧 어, 이때 네. 자기의이로신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면 또한 예수님은 자아를 의롭다 네. 예수 믿는 자를 외롭다 하셨습니다. 예수 믿는 자를 아 하기 위해서, 외롭다 하시기 위해서. 예수 부활하셨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자, 그 밑에도 그 예수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의 믿음으로 말매만 구원받았으면 이것은 너희에게도 나것이 않냐? 하나님의 선물로. 네.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선물을 딱 주신 걸로 말미하고 우리가 그 선물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하셨잖아요. 그죠? 내가 괜찮은 사람은 누구예요? 나잖아요. 하나님께서 혼자 나를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누구를,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님을 어떻게 죽이신 거예요? 그죠?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나를 위해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시고 그럼 내가 태어났어 그게 뭐냐 오늘을 통해서 빠져있었지만 어쨌든 상담을 통해서 지금까지 왔고 나를 지금 목사님들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지금 누구에 대해서 듣는거야 예수님이 듣는거야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 십자가에 죽이신 다음에 이우리의 길을 다 만들어 놨어 길 누구에게 갈수 있는 길 하나님께 갈수 있는 길을 다 만들어 놓으셨어 내가 한게 아니야 왜죠? 한게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예.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뜻대 만들어 주신 뭐 다의 모함은 야이길 대신 누구만 믿어 예수만 믿으면 되는 거 네. 자그 밑에 다무는 뭐, 뭐, 요한복음. 어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이라도 그리스도신 분께 하향해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라 하니라. 네. 그러니까 이것을 기록하다면서 결국은 뭐, 요한복음 또 성경 전체를 이야기하는 게, 이 기록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 저첫 소문데 그랬잖아요. 사람 하나님께서 인류의 기원 왜 인류가 생겼고 왜 죽음이 왔고 그 모든 것들을 어그러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 가르쳐줬다 했잖아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죽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다. <목소리> 아, 재림에서 죽음이 왔어. 근데 하나님께서는 사람들 그렇게 재림에서 죽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야.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최초에 만들어 셨던 것처럼 죽지 않고 영원히 살기를 원해. 어떻게? 행복하게. 근데 사람들이 죄 때문에 이 행복하고 영원히 살아가야 되는 존재였는데 어떻게 되어버렸어요? 죽음 안에서, 고통 안에서 살아갑니다. 네.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그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놓으셔야죠. 그래서, 오늘 금방 읽었던 것처럼, 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함으로, 믿음으로, 그리스도라는 것은 뭐냐, 구원자. 아, 하나님이 나 예수는 나의 구원자구나.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라는 것을 믿음으로 모하기 위해서 생명을 주시기는거예 생명. 자, 그 밑에도 한번 읽어볼까요? 저가 오약하신 것인 것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 네. 저. 성경을 보면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다음에 이제 그들을 이끌어 가세요. 이끌어 가시는데 이제 광야라고 하는 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이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야 되는데 사람들이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뭘 보내시냐, 불병을 보내시고 불병. 그래서 이 불병을 보내니까 불병인 사람들을 물어요. 다 죽어봐요. 이 사람들이 그제서야 뭐냐면 우리가 잘못했다. 그래서 그때 지도자가 명령하면 모세, 모세. 모세가 지도자일 때 사람들이 그래요. 우리 잘못했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우리를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합니다. 야, 장때, 장때에 목병을 만들어라. 그럼 이 목병을 만들어놓고 이것을 바라보면 산다. 그걸 가르쳐줬어요. 그죠? 네? 자,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지금 죽어갑니다. 네. 죽어갑니다. 이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모르세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살수 있냐. 그러니까 뱀이 물렸지만 뭐하라. 약을 쓰지 말고 뭐하라. 장때에 넓히다리뭘 봐라. 너 뱀을 바라보면 산다. 그럼 살고 싶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봐야죠. 왜? 네? 이것은 신이 하나님이 뭐하신 거예요? 약속하신 거잖아요. 살수 있는 방법은 이 약속을 지키면 되는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자 사람들이 죄를 지었어요 이 죄에서 자유하고 죽음을 보지않고 영원히 살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면 예수를 믿는거요 그럼 사람들은 야 나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 내가 노력대 해보고 이렇게 해보고 많은 것도 들여보고 그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모함 뭐 하면 돼요 믿으면 되는거야요 받아들이면 되는거에요 이 사람들이 살아나기 위해서 병을 체험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야, 그것은 내가 생각할 때 이것은 이,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불법은 그래도 약을 써야지, 병원에 가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것으로는 살수 없어요. 누구? 하나님이 주신 약속, 방법대로. 자,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도 있어요. 방법이 있어요. 제세방대신그 뭐요? 예수 이름이 있는 거다니까. 내가 아무리 다른 방법으로 을때안 힘들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그 예수를 믿음으로 모았는다. 구원을 얻는다. 예. 네. 그래서 어 아까 그말 이것도 요한일서 2장 25절에서 우리에게 약속한 것이 이것이 영원한 생명이다. 예수서 믿음대로 영원한 생명 주기 이렇게 약속하셨다는 거. 예. 네. 그 밑에도 한번 뭐 볼까요.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들을 믿는 너희 이것을 설명하거서 너희가 있음을 너희가 생생을 알게 한다. 뭐가 있으면 알게 한다고요? 뭐 영생. 영생. 영생.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성경을 썼다는 거. 근데 네. 결국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뭘 얻을 수 있어요? 영생.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기, 방법이 안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 예. 자, 그러면,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어떤 존재냐면 새로운 존재가 생겨, 새로운 존재. 나라고 하는 사람은 그대로 있어, 예수를. 지금은 오늘 많이, 야, 내가 5년 동안 있었을 때 배웠던 것하고 오늘 저를 통해서, 또 목사님들을 통해서 들었던, 야, 기독교가 정말 길인 것 같다. 그래서 나는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믿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이제는 똑같잖아요. 어제, 오늘. 달라요, 똑같아요. 다죠 똑같죠. 그죠? 근데, 예수 그리스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어? 음, 너가 새롭게 만들어진 존재가 아닌데? 라고 할수 있잖아요 뭐냐면 이제 죽음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건 생명으로 옮겨졌어죄 재화 사망에서 해방된 존재가 된 거야 그런데 이 시절의 삶은 이렇게 살아갔던 삶은 어디로 가게 되냐면 결국 이렇게 살아가면 영원한 멸망당할 수 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해방제에서 해방되었 하나님과 함께 살수 있는 영원한 천국에서 사는 존재로 바뀌었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이런 존재에서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 나의 욕심은 똑같지. 네, 자,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한번 보시면. 여기 한 번. 그러한 점을 비슷한 이스라엘 성경 비교해 보 이전까지 지나갔으니까. 세가대다 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까지 읽었잖아요. 네. 그 밑에 이제 로마서 8장 15절도 한번 읽어보시면. 여인은 다시 무서워하는 종이 영을 받지 않냐고 양도의 영을 받았으면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아요네 <목소리>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그랬잖아요 이렇게 연도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아까는 지혜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 이렇게 나아가 수도 없고 하나님가고 전혀 상관없는 사람을 살았는데 이렇게 되어지므로 이제 하나님을 우리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네. 그럼 아빠라는 것은 뭐야 그리고 육신의 아빠 생각하면 육신의 아빠에 대한 좋은 감정을 있는 사람들은 아빠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가질 수 있겠지만 또 그렇지 않는 사람은 아빠가 싫어할 수도 있겠지만 이하나님 아빠라는 것은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보호자가 되신다 인도자가 되신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지켜주신다 때로는 내가 힘들 때 있잖아요 때로는 내가 어려울 때 있잖아요 내가 지칠 때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가시냐면 그 지치고 힘들고 어려운 순간 속에도 계속해서 이끌어 가예니다 네. 아. 어, 미안한데 한번내 손목 여기 한번 잡아보실래요 왜요? 왼손으로 오른손으로 한번 잡아보세요 왜요? 여기 한번 잡아보세요 네. 자 한번 손 놔보세요 놓, 놓잖아요 네. 내가 싫어서 놨어 이게 하나님이야 근 하나님이 이렇게 꼭 붙잡고 이끌어 가시는 다예 내가 힘들어서 이렇게 놓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냐는 거다 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면서 힘든지 같이 가자 어렵지? 일어나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해서 누구도 우리를 끊을 수 있는 존재하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예수 교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계속해서 사랑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예 아까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한다라는 증거가 보다 그랬어요. 예수는 십자에 죽이심으로 내가 사랑한다 했잖아요. 네. 그 사랑이 예수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셨기 때문에 그 사랑은 지금도 작용하고 그렇게 이끌어가시고 보호하시고. 네. 네. 자그 밑에 갈라디아서 사장 육절당 볼까요? 시장 너희가 아들으로 하나님 이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빠, 아버지라부르게 하셨는데 네, 그 밑에다 뭐 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는 게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데아든고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아니하고 예수를 주자 주시라 할수없는데 그이 보면 그말 이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같아. 자녀라는 것잖아 모한 네. 뭐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나님 새로운 피조물이면서 동시에 생명을 얻게 됐고 죄와 사망에서 해방됐고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며 하느님의 자녀가 되어도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고 그 하느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인도해 가신다 네. 지금도 그 사랑으로 우리를 바라보는 거죠 네. 힘들고 어려울 때 고통이 있을 때 힘내어 조금만 참자 생각해 보어요 그럼 엄마 뱃속에 있었어요 엄마 뱃속에 몇 개월 있죠 10개월, 10개월 있어요 그죠? 음. 이 엄마 뱃속에 있을 때이 세상이 있는 줄 알았겠어, 모르겠어 몰라요. 모르죠. 나아보니까 있어요. 그죠? 그럼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는 것을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그죠? 그냥 이 세상이 있으니까. 근데 죽은 다음에는 알게 되겠죠. 네. 자, 근데 이 엄마 뱃속에 쉽게, 그걸 있어야 될 뭐예요? 과정이 이세상에 태어나기 위한 과정 그렇죠? 이 세상은 뭐냐면 죽음이의 후 천국과 지옥에 가는 과정이. 에요 그러하기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어쩔 수 없이 죄로 인해서 우리가 고통할 수밖에, 슬픔하, 슬픔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 결과 나중 죽음이라는 것을 이룰 수밖에 없게 되지만 그렇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를 내 네, 알아서 살아가 이렇게 놔두지 않는다는 거예 예수님 믿는 순간. 하나님께서 뭐요? 부하고 인도하시면서, 이 천국에 들어갈 것들, 하나님께서 뭐해준다 책임져준다. 자. 그 밑에 골로스에서 있는데, 거기도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우리를 허함의 권세에서, 권세에서, 그의 사랑, 그의 아들, 그의 나라가 오셨습니까? 네. 좋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어 육신이 죽지만 영생을 얻었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네. 네. 결국은 영원한 생명으로 얻게 되어질 것에 대해서 영생을 얻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네. 내가 예수 그리스를 믿는 순간 이미 앞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순간 영생을 얻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지금 우리는 이땅 속에 살아가요 그렇죠? 네. 어 이땅 속에 살아가는데 예수 그리스를 믿는 순간 자어 이미 자, 예수 그리스를 믿는 순간 영생을 얻었어요. 예수 그리스를 믿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를 믿는 순간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영원한 생명과 이 구원은 언제 완성되냐면 예수 그리스 도 오심을 통해서 완성됩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를 믿는 순간 지옥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데려갈 것이 보장됩니다.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읽었던 것처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전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원래는 그대로 나왔두면 어디로 가면 돼? 흑암의 권세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라는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로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셨다는 거. 예수 그리스로는 믿자또그 밑에도 볼까요?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신과한 하나에 있는 탑법 여러분도 뭐 구분하자 곧주 뭐 예, 그 예수 그리스를도 이렇게 하는 거죠? 네. 그럼 이태도 읽볼게요모든돈복무를그 년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범이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곧 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인지 아니오니 처음 것들이 다시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처럼 자, 사람들이 지금 이땅 속에서 살아가면서 시도하는 것들은 죽지 않게 하는 죽음을 이기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질병에서 자유하기를 원하고 그죠? 고통없기를 원하고 슬픔이 없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질병이 없는 곳에서 살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이거, 음, 똑같은데. 이런 아. 삶을 살기 위해서 끊임없이 사람들이 연구하고 노력하고 과학, 그의서를 통해서 시도하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의 생명이 이 정도까지 연장되어진 것도 이런 거잖아요. 사람들이 이런 세상을 꿈꾸고 살아가잖아요. 는 네. 그죠? 근데 오늘 본문 금방, 금방 읽었던 것처럼 게시로 21장 사절에 보면 그런 나라가 있다 없다. 있다. 있다. 그런 나라가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나라 갈가에 가야, 가야 되겠죠. 지금 뭐 과거에 같은 우리나라가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면서 미국으로 갔던 것처럼 그러나 지금 동남아 사람들은 한국으로 오잖아요. 왜냐하면 한국에 살기 좋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근데 여전히 한국 사회도 뭐가 있어요? 고통이 있고 죽음이 있고 차별이 있잖아요. 근데 이런 세상이 이런 것이 지배하지 않는 세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그냥 하나님의 나라다근데 이런 나라는 어떤 사람이 들어갈 수 있냐. 결국은 예수 그리스의 믿음으로 영생을 얻은 사람이 갈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네. 네. 이고렇게하고하시2그 네. 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네. 하나님의 나라로 딱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천국 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아직 이땅 속에 남아 있잖아요. 네. 그렇죠? 형제가 네. 기독교인들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먼저 탁떠올 나요? 좋은 감정, 싫은 감정 공존하는 것 같아요. 좋은 것도 있고 싫은 것도 있고요. 그렇죠. 어떤 사람들이 좋은 사람들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야그리스도 저렇게 살아가는 이런 관념들도 있을 수 있고 그러겠죠. 예. 네. 자, 예수 믿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로 가면 개, 문제가 없는데, 우리는 이땅 속에 삼, 삼, 남겨져 있다고요. 네. 언제가는 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태어날 때부터 믿을 수도 있고, 그 기간이 뭐몇 년일 수도 모르고, 아니면 중간에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뭐, 10대, 아니면 20대, 그뭐 사람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땅 내가 죽기 전까지 뭐, 10년이 됐든, 20년이 됐든, 우리는 살다가, 언젠가 죽음이 임박하면, 죽음이면, 이제 하나님 나라 가겠죠. 이땅 가운데 살아갈 때, 그리스도 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냐, 라거예 어, 그만 이야기했던 건데,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 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그죠? 하나님이 나는 자녀니까 하나님이 자녀답게 살아라는 거예요. 네. 우리가 지금 지금 내년에 대 대통령 뽑으려고 지금 막 대통령 후보들 나왔잖아요. 각 당마다 그렇죠? 그렇죠?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재명,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윤석열, 정의당 같은 경우는 신성전, 또 국민의당인가요? 네, 거기서는 안철수가 나오고. 그런데 어, 지금 같은 경우 보면. 예, 윤석열 같은 거 부인, 또 장모 예, 이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고 이 집은 그 자녀 때문에 그러잖아요. 예. 왜이 사람들이 검증이 되냐면 어, 대통령 자녀나 대통령 학교들이 달라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이땅 속에 남겨진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하나님의 자녀답을 이루면서 살아가야 하는 거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는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의미들도 많이 있죠. 그다음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좋은 감정도 있지만 안 좋은 감정도 있을 수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뜻은 뭐다? 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라. 자, 그 밑에다 한번 볼게요. 모두, 예, 네, 오지. 오직 그,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활라 이런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을 써서 한뜻으로 복음의 신하여 행동하는 건가? 네 그리스도의 복음을 합당하게 살아라는 말도 마찬가지 예. 예수 믿는 사람들처럼 살아라 네. 그 밑에도 한번 볼게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을 자는 것처럼 생활 네. 그래서 전에는 어둠이더니 어, 예수 믿기 이전의 삶 이런 상태를어둠이다는거죄 가운데 있었다 네. 근데 이제 죄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영원한 생명을 얻었잖아요 네. 그러면 이것은 빛이라는 거예요 빛. 네. 빛, 빛 대신 예수님으로 말하고 이런 것을 말할게요. 빛의 자녀, 예수님 자녀처럼 살아라. 네. 그 밑에도 볼게요. 시작. 너희를 부르신 거룩하니처럼 너희도 모든 행를 거룩한 자가 되라. 네. 자, 너희를 부르신 이, 예수님도 하나님도 거룩하네.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죄와 함께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거룩이라는 것은 뭐냐면, 구별이 되었단 말이거든요. 구별되어야 면 무엇과 구별되냐라는 것을 할때 죄와 구별되어진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들도 거룩하니 죄죄 가운데 살지 말라라는 겁니다. 죄를 지려고 하지 말고 죄를 짓지 않고 거룩하게 살려고 힘쓰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니다자그 다음도 볼게요. 예수 고주더 하나님을 사랑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서 동시에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뭐 했어요? 모든 것을 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뭐하라? 사랑하며 살아가. 그 사랑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아까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를 창조하신 다음에 이 아담과 하가 어떻게 살기를 원했어요? 하나님 안에서 살기를 원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처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면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다음 더좀 읽어볼게요 시작 이것이 그거 짝지단한 개명이었고 네, 계속 볼겠습니다. 두째도 네, 네. 뭐 같은데 네 유서들이 네 자신 같이 사랑하셨으니 네네여기도 뭐 예, 보면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두 번째 뭐냐 사람들도 구하라 사랑해야 된다. 네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사랑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도 사랑하면서 살아야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은 뭐냐면 네, 뭐 초기에 뭐냐 많은 것들이 나왔지만 그 사람을 배려하고, 양보하고, 그 사람을 용서해 줄수 있는, 거. 그 사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거. 그래서 나보다 남을 낳게 여기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네. 그사랑이라 네. 자, 그럼 마지막 한번 볼게요. 시작. 이것지 너의 희 사람 앞에 빚지게 하여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시를 보고 하늘에 계신다. 예, 네. 그래서 자 내가 저하고 일을 만났잖아요. 저를 통해서, 아, 저 사람이 정말로 그리스도인구나. 저 사람이 하나님 있는 자네네. 그러면서, 제가 나를 보면서, 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도록 오해라. 착하게, 선하게, 거룩하게 살아나는 거예요. 네. 네. 이제 오늘 이제 제가 짧은 시간 안에 이렇게 기독교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 했어요. 네. 그죠? 네. 아마 뭐 기독교에 대한 이야기를 아마 최근에 가장 많이 들었겠죠 그리고 오늘 이제 저하고 들었을 거예요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는데 에 대해서는 저는 뭐기둥으로좀 들었기 때문에 조금은 알겠지만 자세히는 몰라요 그러나 우리 현지는 잘 알아요 그죠? 근데 저는 기독교를 오늘 기독교의 구원이 뭐고 기독교가 무엇인가를 잠깐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요 선택해야 됩니다. 예, 선택. 네. 그죠 네. 그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네. 그 누가 해드냐? 제가요. 무엇이 진짜 진짜냐, 진리냐? 무엇이 내가 가야 될 길이냐, 무엇이 정말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냐, 무엇이 정말 내 제가 살해질수 있는 길인가를 제가 이제, 뭐 해야 돼요? 선택해야 돼요. 아무래도 여기 있었을 때, 뭐, 5년 정도 있었으니까, 그 사람들과의 관계가 많이 있을 거요 그죠? 어떤 사람은 친구도 있을 수도 있고, 동생들도 있을 수도 있고, 간에 모르겠어, 또 여자친구도 있으란 거나 모르겠어요. 많은 사람들과 관계하면서 살아왔겠죠. 이 사람들하고 있으면서 굉장히 좋은 관계를 가질 수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은 여기에 만약에 뭐가 없다면, 생명이 없다면, 거기서 뭐 해야 돼요? 가감이 끊고 나와야 되는 거죠. 예. 네. 나머지는 누구의 문제냐면,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없어요. 예. 그죠? 누가 결정해야 될까? 제가. 예. 네. 저, 뭐, 언제 시간이 되면 이거 다 이야기해 줄 수도 있겠지만, 이제 그런 기는 너무 앞으로는 또, 에, <웃음> 언제, 뭐, 항상 필요하면, 네. 저는 이제 준비되어 져 있으니까, 정진영 옥상일 통해서, 아니면, 에,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물어봤으면 좋지 않을까. 네. 네. 오늘은, 저 여기서 다시 갑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 예. 네, 한, 네. 저하고 한두 시간 정도 한것 같기도 해요. 최대한 네. 네, 빠르게 네, 이야기하려고 많이 했습니다. 네. 더 많은 이야기도 할수 있겠지만, 네. 이제 잘 선택하셔서 열심 <웃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에 좋은 선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와, 예. 에이, 누구를 만나느냐가 내 삶의 삶이 완전히 바뀌잖아요 그렇죠? 예. 어떤 한 사람을 만나서 거기에서 5년이 있었고 앞으로 살아갈 날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냥 우리가 인간적인 지금의 세상때 100세 세리라 했을 때 70라고 하는 시간이 남겨져 있었다고 했었잖아요 그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이냐는 지금의 선택이 결정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오늘 저하고 만남이, 또, 정재용 사님 만남이, 에, 어떻게 이제, 이제이게 선한 영향력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기대는 가지고 있지만, 근데 이제, 아, 예 나는, 아닐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저의 마음은, 아, 이렇게 해서 예수수를 믿었으면 좋겠다. 나와의 만남을 통해서 그런 기대를 한번 가져봅니다. 네. 그래서 나중에 목사님, 아, 교회 다니고 있습니다. 이서식들이 제일 좋지 않을까? 그래. 어쨌든 이렇게 만나서 네. 기도하고 마치겠 예. 하나님, 짧은 시간이지만 예수님이 누구인지 왜 우리가 이 땅에서에서 고통을 당할 수 밖에 없는지 왜우리는 죽을 수 밖에 없는 존재인지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이제 이후로 하나님께서 우리 형제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소에 예수의 생명이 싹을 트고 자라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우시고 그의 남은 인생을 헛되이 보내지 않냐고, 정말 나를 만드신 창조주가 원하는 삶을 살아내는 귀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지금 역사에 주시옵소서, 내 아를 부르시고,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형제에게도 함께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랑하는 형제를 통해서 그 집안이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 우리 사랑하는 제 마음을 만지시고 치유하시고 싸미우 주시사 그의 모든 상처들이 치유되어지는 은혜도 있게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시간까지 함께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지반갑습습니다